혹시 이걸로 결제되나요? 네카드는가나요 아,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안을요안넣제먹니다 어, 뜨거! 아. 우리의 피가 끓는다. <웃음> 어 무섭다가 유엔고 세계유산 등재가 됐네. 어, 그럼 가야 되나? 돈으로 움직이는 더러운 자본주의의 노예들. 넌 아니고? 아? 어? 넌 아니고. 그러니까 <웃음> 여기 노예 있잖아. <웃음> <웃음> 그러니까. 뭐? <웃음> 입장도가 있을거야? 어, 아까 있, 있더라 네, 이제 이은주 입장도 을 사면 벌 제주도에서 오면 아, 감면이 되네 90% 진짜 펜인네뭐 진주도 어. 감면이네 그러게 진주는 왜 감면이지 진주는 교육의 도시인데 봉주도 시래 봉주도 시 아? 주 숫자가 들어가는 음, 아, 음. 어 숫자가 들어가는 음. 도시에 있으면 어 50% 프면 더운데서 우리 창원이냐기나 안녕하세요. 이거 투어 카드. 음. 네. 어른 네. 자, 근데 이 카드가 6,000원 열대 해서 그러면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어. 근데 중요한 건, 뭐, 우리를 잘못 찍잖아. 어, 맞아. 그런 식으로 해주 차라리 반대로 찍는 게 낫지. 아니, 니는 가능. 니 쪽도 편하게 찍어라. 우리를 찍거나 앞을 찍거나. 어제 니가 얘기하는 게잖아 그러게. 그래. <웃음> 니가 할때 확실히, 니가 원하는 데를 찍어야지. 전부에서 왔지만, 맑은 날이 훨씬 더 좋다. 엘드. 그러니까 전번에 왔을 때는 좀 흐렸거든, 날씨가. 아. 네. 구름이 껴가지고. 이렇게, 햇뜨은게 훨씬 더 이쁘긴 하네. 그래? 어. 있으면 네, 카논의 액티비티 가서 보면은, 그, <웃음>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논의 액티비티에 이거, 여기, 어따나 올렸거든. 어, 유튜브 쪽에. 어, 유튜브에 올렸는데, 어, 제 생각에는, 어차피 차가 어. 저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들어갔다가 쭉 가서, 다 한다음에 이 밑으로 오자고 그 밑에 가 오는 길도 있거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고 약간 여기 진짜 여기에서 좀 힐링 이게 어? 어? 500년 된 이게? 그런 건 어디도 안 적혀있는데? 맞네 적금만 500년도 있네 5 0 0년이아 내생각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갈 수 있는 것같 들어가자. 맞네, 신발이라고 가고. 맛있네. 응, 가봐자 아, 이렇게 돼있구나. 오오오. 고하. 저거는 타보지 않았네. 그러 근데 지금? 이 먹은 거는 지금... 야. 즐겁다고 느껴 그렇지. 영기소주 카이 어, 진짜 막히다. 응. 카우. 응. 카니 응. 카우. 응. 카우. 응. 카우. 응. 카우. 응. 카우. 응. 카우. 응. 카우. 응. 카우. 응. 카우. 응. 카우. 응. 카 내가 이거 찍으면 아까보다 인식이 되고 있는 건데, 일단 어. 찍을 수 있는 영상이 과연 몇 번화 될까? 괜찮다 어차피 짧게 짧게 할거 아무리 짧게 짧게 해도 괜찮아. 저쪽으로 가서, 어, 있었던 곳에 또 섬유천이가 안나오지 않는다. 저 뒤에. 아, 저 뒤로. 어? 어? 좋아. 흐하하. <웃음> 의 <선비의> 물맛을 <웃음> 느껴보세요. 물맛도 섬유 물맛이 따로 있나? 뭐 어, 그런 가 봐. 여기 보면은, 지금, 전비의 물맛을 느껴보세요. 자뭐고 해서 이렇게 물 한번 물어봐야될 거야 이거. 그, 그렇게하지 <웃음> 기침이 나오는 맛이야? 옛 조상의 허리 느껴지는 맛이다. 얼차이가 어네자 그리고 아 근데 진짜 풍각 진짜 완전 멋있다. 그런 걸좀 벗어나고 싶은 느낌 네, 싶을 때 오면 좋을 것 같은 진짜 산은 산이오 물은 물이오다라고.